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돼서 다행히 지금 동이를 이렇게 재웠습니다 지금 동이 딱 낮잠자는 시간이어 가지고 잘 맞춰서 재웠어요 동이 잘 자고 있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에 네팀이 있어 가지고 한 25분? 음. 네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영상 찍습니다 네. 보니까 올해 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웃음> <웃음> 계속 감 나무가 눈에 보여요 감 음. 꽉꽉꽉 다있다 어, 여기 있다 보여,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눈이 있는 곳입니다 음. 여기 저희가 온 데는 뭐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뭐 저희도 처음 와봤어요 사실 근데 와이프가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좀 찾아서 아, 뭐. 저는 먹는 것보다 이쁜 곳이 더중요한다 네. 그렇게 산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파스타 집인데 한옥이 있어요 음, 그 완전 한국 전통 주택 음. 어. 그리고 관리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완전휘한집 완전 같아. 어.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찡뜨기만 문제야오요요 어, 어, 어, 어, 어. 이만해 이만해 나비가 있어. 이만한 나비가 있어. 어, 이만한 나비가 있어. 아. <웃음> 여기가 좋은 게 여기가 시골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외곽 도시가 아니어 가지고 딱그 식당 하나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동이 재우면서 산책도 하고 진짜 맑은 공기? 차도 없고 지금 어. 아마 온도는 30도인데 어, 좀 많이 덥고 <웃음> 맑은 공기라고 생각해야 돼 <웃음> 맑는지 안 맑는지 좀 느끼기 좀 어려워 음, 조금 덥고 습해요 <웃음> 동이가 깰까 걱정이야 동이가 더운 데서 진짜 잘못 자거든요 어, 어. 올해 피 많이 와가지고 뭐, 모든 나무에는 과일 되게 많이 있어. 음. 지금은 행혜 감, 뭐과 저는 음. 아. 앞으로, 앞으로 한갑? 아니, 한갑 너무, 한갑 욕심? 아, 한갑 괜찮아. 그냥 그래, 이런 주택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자연소개. 네. 남편은 모르지만. <웃음> 음. 왜냐면 나 혼자 못하잖아 그렇지 일할 혼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와이프는 그냥 릴렉싱 하고 주택에서 아니요, 하지만 주택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아니요. 그 일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이프한테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여보가 집을 관리하고 나는 옹팟 관리, 관리할 거다 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속았거든요. 이거는 말다 살리 못해. 여보가 죽고, 이거가 죽으면 누가 누가 도와줘? 그치. 아, 이거 <웃음> 또정 죽기. 죽기 직전까지. 어보여줘 보여죠. 바로 티리옆에 이렇게 감이 있어. 보여요? 보이나? 음. 가을에 도 오자. 가을에 감다 익으면 완전히 풀것 같아. 그리고 날씨도 조금 더 편하고 네맞습니 여기는 뭐가 근데 뭐가 어떻게 먹어? 뭐가안 뭐가 먹잖아. 뭐가차먹가차 아, 아, 뭐가 뭐가 응. 백천같은거 만들고 어, 백천같은거 해가지고 차 만들어서 먹지 어. 여기 진짜 좋다 아기랑 오기 좋은거 같아 그냥 이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 돼 그리고 My Dream House 있다 아니, 저거는 다른사람 집이니까 보거 해줘야죠 <웃음> 사실 여기 어, 웨이팅, 웨이팅 등록했을 때 그냥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저한테 여기 카카오 카카오 알림이 와요. 그리고 여기 실시간 웨이팅 확인하기. 그래서 사람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또, 또, 또 있어. 또왜 있다고. 왜안 떠? 다시 엑셀에다가 눌러. 어, 지금 어. 15분 남았다. 네. Okay. 생각보다 빨리 줄었어. 그렇 아니면 저 저한테 일단 이런 비즈니스 도 도신기. s r i o u l y amazing business door. right? It's, it's so com, so convenient for the r e s t a u Really 여기는 한옥에서 피자 몽고제라는 곳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는 피자집입니다.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아담한데 좀 적당한 규모인 것 같아요. 뭔가 뭐 아늑하면서 분위기도 있고. 뒤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응. 우리 오래 기다렸지? 응, 한 시간 반했어. 어, 시간 반 기다렸어. 왜냐면 여기가 좀 작고, 그다음에 이인 테이블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동이까지 세 명, 사인 그러니까 테이블을 잡아야 되니까 좀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는 우리만 있어요. 네,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이 앞에서 자고 있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킨 메뉴는 야, 자 소개해 주세요 빨리 할게 음. 가지토마토 피자랑 네. 새우올리브 토마토 파스타 린구이니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사실, 사실 나는 가지토마토 피자 처음 먹어봐 가지피자를 처음 먹어봐 어, 근데 먹이 시지어인가봐 음. 그럼 빨리 먹겠습니다 네. 야. Yeah. 어? 내 거였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치즈가 완전 녹고 있어. 어때요? 음. 내가 짝꿍하는 가지 상태. 안에 말랑말랑하고 만남 올리브유 진짜 맛있어 올리브유 맛이 진짜 강하게 느껴져 음. 음. 반죽도 되게 얇고 우리 잘 시켰어? 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야채 음. 피자 어땠니까? 음. 맛있어? 기대보다 조금 간단한 조금 심플? 음. 다먹어먹은거 음. 어때? 응. 진짜 정말 그치드라이 정말 좋고. 응. 크림 스파게티 했어요. 내가 먹자 했잖아. 그거. 하세요. 맛있는 거다 먹을까봐 깼다.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일어났어. 나 팥이 파디 맛있는 거 엄마 줄게. 물 먼저 먹고 파디치 네? 이거? 파디치. 내가 쿠소치 사줄게. 아우 줄려 아우 줄려 무슨 <웃음> 피자? 오. 동희 씨, 눈뜨자마자 바로 피자야. 근데 피자가 너무 신신하고 너무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동희한테 주니 너무 마음이 편해. 그지 저도 건강해지는 거야. 야, 쟤는. 쟤는 어 너는 밥 먹었어. 밥, 왠, 왠. 밥, 왠. 밥, 밥, 왠. 밥, 밥, 밥, 밥, 누가 누가 주아주야거가내가볼 때는 가희가 엄마랑 놀아주는 가 같은데. 가 음. 지금 저희는 밥다 먹고 가 누가 누가 다다 누가 누가 가 누가 가 누가 가 또 동이가 엄마랑 놀아주네. 응. 어. 근데 여기 진짜 이뻐요. 여기 앞에 마당도 이렇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저기 벤치도 있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좋아한다 좋아한다 엄마 얼굴 털어 주는 거야 응. 자, 동이, 이제 가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동이 덕분에. 어이구.